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이 부분은 어택을 조금 부드럽게 해볼까요? 여기는 H어택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호흡이 약해서 어택이 느린 게 문제예요 Hard Glowal a t t Soft Glowal a t t a c 노래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택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택, 공격하다 소리를 약간 때리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사람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A, D, S, R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엠벨로프라고 하고요. 신디사이저 키보드를 다루시거나 미디를 하시거나 각종 전자악기들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이 엠벨로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보컬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엠벨로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엠벨로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발성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DSR은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먼저 어택은 소리의 시작점부터 소리의 크기가 가장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컬 같은 경우는 아아아아 이런 경우는 어택이 짧다고 할수 있고 하하 이런 경우는 어택이 길다고 할수 있는 거죠. 다음 디케이는 서스테인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피아노로 예를 들어보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서스테인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건반을 친 다음 손을 띄어도 계속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걸알수 있죠? 이처럼 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구간을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컬로 따지면 하 여기서 하아 이렇게 소리를 길게 끌고 있는 구간을 서스테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디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디케이는 소리의 크기가 가장 최고점인 어택의 끝에서부터 소리를 길게 유지해주는 서스테인의 시작점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컬로 따지면 아아아이 어택 이후에 아아이 서스테인 구간으로 가기 전에 아아아 아, 아, 이렇게 소리가 약간 떨어지는 구간을 디케이 라고 하는 거죠. 지금쯤 많은 분들이 따라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컬은 어택과 서스테인은 본인의 의지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디케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어택을 약하게 하더라도 하하하 하, 아. 어택을 강하게 하더라도 하아아 아. 이렇게 디케이는 어택의 끝부분부터 서스테인의 처음 부분까지 그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릴리즈입니다. 릴리즈는 소리를 그만 내기로 한 지점부터 소리가 0이 되기까지 걸리는 구간을 말하는데요. 피아노로 예를 들면 건반을 이렇게 치고 바로 손을 떼어도 소리가 땅 이렇게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이 구간을 릴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보컬 같은 경우는 목욕탕처럼 소리가 잘 울리는 공간에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리버브나 딜레이, 에코 같은 공간계 이펙트를 걸고 소리를 낼 때는 릴리즈가 발생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아 이렇게 소리를 끝내기로 한 지점에서 바로 소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보컬은 디케이와 마찬가지로 릴리즈를 스스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컬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건 어택과 서스테인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어택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주어야 소리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서스테인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어택을 아무리 잘 컨트롤하였어도 소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서스테인 부분을 잘 유지시켜줘야 비로소 좋은 소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먼데이 퀴즈의 가을 안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 나는 아직 호흡도 약한 것 같고 성대의 반응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택을 빠르고 강하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서스테인 부분까지 잘 집중을 해주어야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이렇게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보컬 트레이너들이 호흡을 길게 뽑아주어라 소리를 길게 밀어주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서스테인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 주어라 라는 의미에서 쓰는 표현인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수강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물론 그 오해를 풀어주는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또또 또 다른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또또 또 다른 설명을 해주면 되죠 하지만 유튜브나 지인들을 통해서 원포인트로 짧게 짧게 팁을 얻어가며 연습을 하는 경우라면 조금 난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 세상 모든 소리에는 ADSR, Envelope라는 게 있다. 그리고 보컬은 Attack과 Sustain만 컨트롤이 가능하다. Attack은 소리의 시작 부분을 말하고 서스테인은 소리의 핵심이 되는 길게 끌어주는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더욱 쉽게 설명을 하자면 소리의 핵심이 되는 서스테인 부분을 잘 만들기 위해 소리의 시작인 어택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택 즉 소리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H 어택, 소프트 어택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더욱 자세히 컨텐츠로 다루도록 할게요. 저 보컬 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JG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